찐따 한팬에 찐따 <웃음> 한팬이란 맨날 라미님이 셔틀 시키고 그랬거든요 한팬님한테 한팬아 라미한테 괴롭힘 당했다는 게 사실이야? 예 네, 며칠 전에 라미님이 부르시더니 한팬님 한팬님이 제똘이가 딱이에요 <웃음> 하더라고요 네, 엎드려 그리고, 한 다음에 네. 등이 지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팬님 이마에서 <웃음> 이마, 아, 맞아, 맞을까봐 맞아. 이마를 들이냈는데, 아 이마를 들이댔는데 담뱃대를 지지더라고요 나 한팬님 전화번호 그러면 누나 내가 한편이 번호를 알려줄게 010 55 어? 어, 맞는데 비트콤인가아 번호 나왔길래 잠깐 이야기하는데 내가 우리 편집자 미소님한테도 아직 이야기를 안했지만 서도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왜 기업은행 계좌는 전화번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저희 써니님이랑 딱한 자리만 달라요 우와, 우와. 오. <웃음> 깜 게다가또 아름다우시다며, 형. 아, 어, 미소님 진짜 아름답지, 진짜 예쁘지. 형, 이리 좀 와봐. 편집자 건들지 마라. 아 <웃음> 어, 근데 아이. 얼마나 예뻐? 그럼 나도 좀 구미가 땡기네. 아. 누나도 건들지 마라, 찌아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어차피 미소님 맞이하는 그 영상이 이 전에 올라갈지 이후에 올라갈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할 거니까, 어, 내가 소개시켜줄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웃음> 아, 아, 응,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하하우주 <웃음> <오시모> 게임에 참여하신 거하 잠깐만 드디야 너는 <웃음> 너가 <너와 웃음> 생각하는 <웃음> 멋있는 목소리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빅룸에 어,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빅룸투어 음... 습니다 굉장히 앞에 했던 내용들과 연관성이 있죠? 빌드업 잘 됐죠? 일단 시작해볼게요 와우. 비크루머. 어. 음, 음. 오, 오. 오. 여기는 무엇이냐? 이건 뭐야? 근데 어떤 집이 어? 저렇게 벽을 저딴 식으로 터놓고 살지. 어, 아무튼 가봅시다, 여러분. 에어컨소 꼬리 꼬리한 냄새가. 나요. 에어컨에서 왜 라면 냄새가 나고 있지? 와 라면 먹고 싶다. 라면이 아니고 라면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그러면서 놀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 알아 지금? 어 잡힌다 미안해 잡힌다 잡힌다 미안해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잡힌다. 응 피했어 싱마명 싱마명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제보 일단 연비야 놔줘 내가 지스타 가서 다이다이 뜨게 해줄테니까 난 연비에 5,000원 아, 한 팬이 3,000원 아 연비 대한 팬이 팔시름 걸고 싶네 어, 어 재밌겠다 우와. 아니 나팔시름을잘 못해서 다리시름으로 가면 안 돼? 아다리시름 좋아 다리 시름 좋 아니 아 근데 <웃음> 다이다이는 다이다인데뭐 어떻게 하는 얘기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뭔가를 꽂아 넣는 오오 총이다. 에? 어? 아, 총이야? 우와. 뿅뿅. 뿅. 아, 아, 진짜 쏴지는 총인데? 남이 뒤통수 맞는 거 봤어, 방금, 방금. 아, 뿅. 뿅. 그래서 이걸 아 어디다 쓰라고저 아 아, 전자레인지 전원 맞추는 거그러나 아, 그런 거야? 전자레인지야? TV 아니야? TV인가? 뭐 한번 맞춰 봐. 뭐라도 맞춰 봐. 아, 그래야. 전원 버튼을 맞추거나 올라가서 키거나뭐 그런 거야. 음. 아하. 뭐라도 맞췄고. 그건 내 다리. 아그 아, 밑에 있잖아 전원 버튼이 한 패나. 그 패야 나와봐 오, 빨리. 한다. 아나 들어다. 나오라고. 잠깐만. 잠깐만. 아이 나 나와봐. 어뭐 하는 거? 노 시그널. 아 저걸 켜야 되나봐. 신호가 나오게. 그만 싸이 자식들아. <웃음> <웃음> 어 안테나 맞춰 안테나. 아, 어 어디, 어디? 안테나? 아 안테나의 각도를? 해보건는 있는데 야 한펜이가 올라간다 또 오케이 제가 직접 하면 그래 그래 그래 어때? 또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아, 잠깐만 3962 3962 3962야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부금, 부금부금 그 저작권! 야 저기 위에 있다 여기, 여기 위엔가 뭔데? 어 저기 저기 위에 금고 있다 야 그거 TV 좀 꺼줄래?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 전원 버튼 좀? 미안한데? 실형 실형 한 사람이 좀 꺼주자 <웃음> 오케이 바로 올라가. 한편이 어디 갔어, 근데? 또 형님. 형지... 아 그래, 내가 클게. 내가 클 거야, 내가 클. 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다시 꺼줘, 꺼줘. 아이씨, 어이, 꺼줘. 끄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나 이거 한다, 나 이거 한다. 어, 몇 번인지 기억은 하고? 1962. 오. 내가 바보... 네 자리 숫자나 기억을 하다니 대단한데? 당신 정체가 뭐야? 연비 아니지? 아프고 싶지 다들 으악! 오 어? 여기 뭐 있다 뭐뭐 뭐 나와? 그 하자. 우리 아까 앞에 초반에 올려놔야 될것 같이 생긴 거 어? 그 떨어뜨려줘 봐 여기 나 이거 전기 충격기 아니야 던져 <웃음> <웃음> 뭘왜 저래? 뭐 <웃음> 으잉? <웃음> <웃음> 지가 떨어졌어, 지가 저기 아, 위에다가 4시? 하는 거 아닐까? 저기 위에 이거 네개를 찾아야 되나 봐아 그 여기 식탁 그 위에 뭐가 있어? 아어 어. 근데 여기 테이블 위 여기 테이블이랑 저쪽 테이블 위에 이런 거몇개더 있는데? 그럼 이쪽 테이블을 가볼게요, 제가 야 이거 어디다 가는 건데? 누가 해봐 <웃음> <이렇게 동전을 웃음> 나 아까 못 했잖아. 봤는데 라미야 이거 들고 뭐 가봐 내가 따라갈게 맨어 처음 리스폰했던데 어. 놔두는 거네개 있었어요 아 그랬어 제가 하겠습니다 다섯 아, 개다 여기 지름길로 갈게요 다섯 개요? 너 근데 뭐그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어? 아저 바보 아,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안 보였어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안 보였어 진짜 안보였 진짜 안 보였어 너는 진짜 뜨거운 아플의 맛을 좀 봐라? 너 아니, 어떻게 뭐아 한승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야 너무 그러지들마 아, 너 많아. 약간 뭐 무한도전 정준화 포지션 잡기로 한 거네? <웃음> 어, 아니 아니 내려와서 그래. 죽으면 되잖아 어 방송에 뭐 탱커는 있어야지 어 방송에 탱커 <웃음> 아니, 있어야지 용무는 캐릭터 하나 있어야 돼 심하네 으이챼! 됐다 어? 여기에 뭐야? 잠깐만 아! 이거랑 진짜 저기 뭐랑 관련 있나 보다 요거 스마일 찾아서 놓기 뭐 이런 거 아닐까? 일단은 U자에다가 왼쪽에 두개어 일단 <웃음> 하나 찾았... 하나 갖다 줄게넌어디서 찾았는데? 박스에 있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네 아아 아, 어 미안 아요 박스 어. 안에 있었구나 저거 올라가는 음. 거 완전 극혐이야 이거 왜? 여기 뒤에 점프점프해서 음. 올라가는 건데 아하 음. 저렇게 튀어나가죠? 케빈 최! 케빈 음. 최! 쉬운데? 케빈 최! 어! 케빈 <웃음> 어. 최 지금 막 한팽이가 봐달라고 지금 안 가고 있잖아 이거 들고 어디? 얘 봐봐 알았어 아유. 알았어 금방 볼게 우리 재민이 확인해줘야 돼어 <웃음> 이제 가 이제 가! 오케이 이제. 어, 너 이거 잘하면은 가서? 너 여기서 한번더 떨어뜨리면 진짜 만에 해야 된단 말이야 어오형 어, 내려와봐 이거 문이 열리는데? 어? 아이 배전반 같은 게 있네? 왜나한테 관심 안 줘? 우와 저 위에 있다. <웃음> 아저 위에 있다, 저 위에. 던진다. <웃음> 어, 던져봐. 악플 날러 갈 거야. 관심병이야? <웃음> <웃음> 이 자식아? <웃음> 오케이, 내가 하나 했어. 잘했어. 아우, 이제 와. 그만해. 아우, 오, 오, 오, 오, 오, 오. 왜? 왜? 왜? 왜? 왜. 형나 재밌는 거 찾았어. 내려와봐. 내려오라고? 어딜 내려가? 어, 여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봐봐, 봐봐. 개쩌는거 찾은. 어? 야저시래기 위에 그 판이 있네 그 색깔. 저기 있네. 저 가져올게요. 어. <웃음> 어. 야 비수리가 찾은 거야. 나 저건 찾은 거 아닌데? 네가 찾았어. 비수 최고. 야 비수리 최고다. 나 봐봐. 음. 또? 어? 우와. 어? 뭐야 저게 올라가죠? 야 비수리가 찾았다잉. 아, 야, 빗소리가 찾았다잉. 찾았다잉. 응무져봐무 아. 가자. 어? <웃음> 막 저러고 날라간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제 관종이라 그냥 타본 거야 근데 나도 타고 싶다 라미야 설치하고 있어봐 나 타고 올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유아 무슨 우리가 짐덩이인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시면 뭐 짐덩이가 맞는 거 같네요 머리 없어 <웃음> <웃음> <우아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옛날 부터 뭐야 잠깐만 씨앤이 어디 갔냐? 여기 그 계단, 계단 계... 쪽에 있는 책상 아, 이 책상에 숨겨진 비밀 어, 뭔데, 찾아버렸습니다 뭔데? 나 올라갈래 오십쇼 턱 그리고 오아 이거 그거 알지 알지 이거 카드로 하는 거 뭐야 어야 파인애플 방금 파인애플 어 여기다 자 오케이, 오케이 저 기억력 보거든요 포토 포토 포토 포토 포 어, 붙하어 동시에. 오케이. 그, 마지막은 그, 오 나왔다. 다란. 아, 좋았다. 그러면 저거 남았네. 토트 어, 테이블. 어. 어, 오케이. 어이 우리 어떤 이 퍼즐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이 해결 능력. 이거는 뭐 제가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공포맵 지난번에 하려도안 했어. <웃음> 넣으면 하려고. 형 안녕. 아이씨. 난 여기에 털럭이는 태극기가 되고 있어 어? 바람을 느끼며 라이딩을 즐기고 있구나 에이. 나는 스피드를 즐기는 남자니까 퓨웅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어 알았어 금방 갈게 나 이것만 두고 갈게 이거 적어내. 전부 앞면으로 뒤집는 거아 그거구나 아. 뭐 뒤집으면은 막뭐또 조건에 따라서 막뭐한 같이 뒤집히고 이런 거? 음. 주변 다섯 칸인 거 같아요 아하. 아 주변 네 칸인 거 같아요 십자 모양 아하 그렇구나 근데 한팬이는 어 역시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웃음> 한팬아 거기 개집인데 너 개니? <웃음> 어, 포즈를 도와줄게 개빈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요? 이미 집어넣었는데요 어 그러네 막 해야 되네 이러면 그러면 잠깐만 줄이는... 순서를 지키세요 우리 질서를 지킵시다 일단은 진정들 오, 좀 해봐. 해봐 어 진정들 좀 해봐요 그리고 오. 라미는 저기 앞에 있는 애 잡고 좀 1대1 마크 좀 해줘 좀 이렇게 어그 빨강머리 좀 야. 아니, 아니 라미님 저희같이 <웃음> 수수께끼가은 함정을 풀어나가고 이런 미친 <웃음> 어? 뭐야? 어? 어? 두개 남았다. 갑자기 되게 잘 됐어. 이게 내가 봤을 때맨 끝에 있는 게 이렇게 딱세 개만 없어지거든? 한편아, 뭐. 왜삿떼지라고 있어? 왜 너만 거기서 오니? <웃음> 너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전체적인 거기서... 그림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카메라니까 뭐, 그렇지. 거기서 왜 완장질을 하냐 이 말이야. 안 되겠다. 한편아, 올라선 내려라. <웃음> 너 기다려라. <웃음> 올라간다. <웃음> <웃음> 니딱대라 우리 한편에 올라간다이. 이 자꾸 하나가 남는다. 이. 아! 비술아 그냥 저 유리창 깨버려. 화장창. <웃음> 이거 여러 명 같이 하니까 덜갈리는것 같아. 한 명씩 풀자. 어, 어 잠깐 나. 아 떨어졌네. 한, 한 번만 해보자. 네. <웃음> 이거 안 푸는 사람 내려와 있죠? 그대로 놔두고 한번 맡겨보자 그러면. 시엔이 음, 한 번. 할거요 그래? 연비 해본데. 연비야 그 뒤에 거. 네궁뎅 땡이 좀눌러 봐. 어? 아 이러면 또 요거 하나가 남네. 아, 진짜 <웃음> 아, 저 하나, 저거... 어, 근데 이렇게 배열 바꾸는 거, 나 너무 좋운거 같은데... 이거 비밀은 무엇인가? 아, 아마 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이 캡틴, 군등이 흔들지 마라. 털 캡틴, <웃음> <트러키. 웃음> 진짜 싫다. 미세 털 캡틴, 나노 털캡 <웃음>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뭐, 만약에 뭐, 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까 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패턴이 안 나오거든. 아, 그러니까 변했어. 뭐막두개 막... 동시에 누르다가 뭐 잘못됐나 이거? 이거, 어. 그러면 버그를 이용해서라도 깨버려. 내가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 그래, 세 개를. 오! 오! 어쩐지 안 풀리더라 씨나라 어쩐지 야 <웃음> 이걸 그래도 그래도 해내네 그냥 연비야 너가 마지막 저거 해라 좌 어? 갑자기 오. 걔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 아, 나저 저, 저, 어, 작권 저어 작권 저어 작권 저어 아, 작권 라아 가자. 나무총 누자루 나무총 누자루 하아 가자 가자 오피 살아 피담다야 피 근데 왜 불쌍한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예쁘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게임이니까 하빈님 음? 저건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럼요 케르베로스입니다 너가 지옥견 케르베로스? 어 열렸다 어 가자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빅그루무 음, 재그루무했하면 좋아요, 댓글 아 그리고 좋아요 미션 거니까 좋아요 엄청 찍히던데 그냥 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좋아요 3000개 이상 찍히면은 선물을 통하여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추첨을 드릴게요 노바~~ 예.